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교 성도 여러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환영하는 인사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각 처에서 우리의 주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함께 구장 하나님 께 찬송 드리 겠 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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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24번 10편 46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소산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심이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아멘 함께 240장 주가 맡긴 모든 역사 찬송하시겠습니다 에서 뉴논 장로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다시금 주님 앞에 나오도록 인도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비록 바뀐 일상 생활이고 예배 방식도 많이 달라졌어도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말씀과 예배가 끊이지 않게 해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또 이번 주부터 각 구역의 모임도 비록 비대면이지만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부족하나 주님의 손길과 지혜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다음 주에는 저희 교회에 지난 한 해의 결산과 새로운 한 해의 계획을 위해 공동우회로 모입니다. 주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손길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계획과 일은 저희들이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응답하는 자는 오로지 여호와의 심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온 세상은 혼돈과 혼란의 도가니에 빠져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혼돈과 또 정치적으로 특별히 온 세계에 영향을 주는 미국에서의 혼돈, 영국의 유럽연합 탈태로 인한 혼란과 혼돈을 보며 저희들의 인간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로지 주님의 도우심으로 죽게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주의 뜻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온전히 깨닫지는 못하여도 주님의 뜻에 맡기고 순종하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코로나로 인해 무한정으로 뻗어가던 인간들의 욕망의 발걸음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하고 유익해서 본질이라고 착각했던 것들이 그렇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생각들을 마치 주님의 뜻이라고 주의 이름을 빌려 정당화하지는 않는지 주를 따름이 아니라 거꾸로 주를 이용하고 있는 저희 인간들을 발견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과연 주를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어떻게 하는 것인지 무엇이 정답인지 주님의 가르침을 외우고 실천하는 것인지 주를 두려워해야 하는 것인지 주 안에서 기뻐해야 하는 것인지 이웃과의 관계는 어떻게 하는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과연 이 모든 것들을 잘 하고 있는지 잘 모르기에 불안합니다. 그래서 무언가 열심히 해야 될것 같아서 열심을 위한 열심을 맞는 건지 그 열심을 보며 또한 조급한 마음이 드는 것은 또 무엇인지 저희들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 잠시 쉬어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시 한번 숨을 고를 수 있게 하여 주신 분에 감사드립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지금보다 더 끔찍한 엄청난 전쟁들이 많이 있었고 또 무서운 기근과 질병들이 또한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지나갔듯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 믿습니다. 저에게 주님의 지혜로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자녀로서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그래야 한층 더 성숙하게 자란 주의 자녀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힘들고 상처받은 모든 자들과 또 다른 병마나 일상에서의 고통과 고난 속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주께서 친히 다가가셔서 영육관에 치유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주 안에서의 믿음과 용기로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께 맡기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아버지시니라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를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차들이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 어린이들에게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오늘은 어, 여러분과 함께 교회에 교회 이 교회가 어떻게 어디 위에 세워졌는가 이것을 알아보려고 해요. 아니, 목사님 이 교회가 바닥 위에 세워졌지 그뭐 어디서 세워졌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어, 어 교회? 교회 유명한 그 사람 있어서 그렇게 된거 아닌가? 베드로 뭐 이런 사람? 교회가 교회의 기초 어디 위에 세워졌을까요?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교회 되게 할까요? 이 모임이 되게 할까요? 이 공동체가 되게 할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 그 기초시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누가 기초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기초다. 어 하나님이 이 교회의 근본이시다. 원인이시다. 기초다. 이렇게 되면 은 사실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바뀌어져야 될 것들이 있어요. 뭐가 바뀌어야 되냐면 은 내가 그럼 교회 와서 뭘 찾아야 되겠는가? 내가 교회 와서 누구를 만나야 하겠는가? 이런 것에 좀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교회 와서 여러분 누구 찾으세요? 누구 만나고 싶으시고 뭘 얻어가세요? 여러분 교회 오셔서는 교회의 기초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또그 하나님만으로 여러분께서 만족을 해야 되고 기뻐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교회 갔더니만 말이야, 음? 맛있는 초코파이도 안 주고 또 친구들이랑 놀지도 못하게 하고 뭐 그런다. 그래서 교회가 아니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께서는 잘못 다른 것을 기대하신 거예요. 교회 가셔서 교회 오셔서 다른 것이 아니라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을 만나셔야 해요. 하나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내가 참으로 기뻐야 재미있고 즐거워야 해요 무엇만으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여러분께서 이러한 기쁨을 또 이러한 만족을 교회에 오셔서 얻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우리 600장 하나님께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과 함께 설교 제목이 우남쌍땀입니다 우남쌍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무엇이라고 하더나 제자들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더러는 세례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아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디다 이때 예수님께서 얼굴을 돌려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이 질문을 받은 제자들이 무슨 대답을 했을까요? 시몬 베드로의 대답만이 성경에 남아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위대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 말씀드린 바에 따르자면 은 성령께서 베드로로 하여금 바로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하셨다 이런 것이지요 우리 식대로 지금 표현하자면 은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나사른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하나님으로 고백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정작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무엇을 했느냐 이것은 아닐 것입니다. 사실 중요한 것은 그로하여금 그렇게 하게 한 이가 누구냐 이것이 아주 중요하지요. 내용이 아니라 그 원인에 그 초점이 있다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초점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그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알려주지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또다. 그러나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예수의 아버지이신 성부 하나님께서 그 원인자이다 그러하금 그렇게 고백을 하게 한 그렇게 알게 한그 원인자이다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결국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혹 입으로 내뱉는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작품이다. 바로 이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에 베드로로 하여금 지금 이러한 위대한 대답을 할수 있도록 물어봐 주신 분이 계시죠. 성자 예수께서 한복하신 것입니다. 지난주에 배운 것과 합치면 성부, 성자. 성령 삼일제 하나님께서 베드로로 하여금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아니라. 성경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교회 역사 가운데에는 바로 이 초점 이것을 흐리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이 사실을 부정하는 일들도 서슴치 않고 사행되었습니다. 어떤 초점을 흐린다라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성령께서 하셨다라는 바로 이 사실이지요. 하나님께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의 원인자이시다. 바로 이 사실. 이 초점이 흐려지거나 왜곡되어지면 결국 사람은 모든 공을 자기에게 돌리게 됩니다. 이것을 내가 했다. 또 내가 해야만 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늘 예배 때마다 외우는 또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 사도신경의 첫머리를 보시면은 우리말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전능하다라는 말이 먼저 나오죠. 그런데 어, 이 이제 신경의 원문 라틴어로 되어 있습니다. 라틴어로 된 옛날 로마 시대의 그 원문을 보시면은 그래도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도 직역을 해서 말씀드리자면은 내가 미사오니 내가 미사오니 이런 뜻입니다 실질적으로 내가 라는 말이 먼저 나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랫동안 내가 미사오니 이렇게 외우다 보면은 어느 날 갑자기 초점이 살짝 빗나가게 됩니다 아, 아 내가 내가 믿어야 하는구나 한다거나 또는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했으면 내가 먹어야 되는구나 내가 마셔야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고 말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신앙고백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게 되는 순간에 그리고 그렇게 믿어버리는그 순간에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서 사라지신다라는 것입니다 초점이 빗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바로 이일 이것은 내가 해야만 한 그런 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일이라는 것이 사라지고 또 지금 이 성경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 성경도 사실은 안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고백을 할때 그래도 내가 믿사오며 라고 우리 입으로 내뱉지요. 그러나 이렇게 외운다고 해서 이 신앙고백의 주인이 나이겠습니까? 사실 말은 내가 하지만 그 깊은 원인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이지요. 성령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바로 그분의 고백하게 하심을 따라서 내가 믿는다. 해도 이렇게 소리 내어서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엄밀하게 따지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게 지금 양보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게 하셨는데 그것을 내 힘으로 할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는 성도가 믿는 사람들이죠. 믿는 우리는 이 말을 할 때마다. 교회 와서 이 신앙고백을 하나님과 여러 성도들 앞에 고백을 할 때마다 항상 마음가운데에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나로 하여금 하게 하는 일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신앙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그를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이 시몬이었죠. 베드로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시고 천국 열쇠까지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약속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축복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초점은 어디에 가게 되냐면 바로 그러한 고백을 해서 천국 열쇠와 복을 한꺼번에 거머쥐게 된 바로 그 베드로에게 주목하게 되지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믿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베드로 위에 세워지는구나 그 바로 그 제자, 바로 그 잘난 한 사람 그 유명하고 특별한 그한 인물 그것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 위에 교회가 세워졌구나 누가 그랬습니까? 옛날 로마 카톨릭이 교황을 데리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모두가 그랬던 것은 아니겠지요. 비록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했지만 예수께서 정작 자기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곳은 베드로가 아니라 그 반석 위에 그 반석 위에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에 주목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세운 것은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통찰력이지요 그래서 어느 종교개혁가들은 그 반석을 베드로가 아니라 그의 신앙고백이다 신앙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실 때의 그 반석, 그 반석이란 말, 당시 헬라 말로 페트라라는 단어입니다. 베드로, 페트로스하고 발음이 비슷하지요? 또 뜻은 똑같습니다. 반석이란 뜻, 뜻은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베드로를 지목하시면서 베드로 위에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 페트라 위에, 그 반석 위에 세우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교회는 베드로가 아닌 그의 신앙 고백 을 고백 위에 세워졌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들어보신 것이죠. 교회의 기초는 그 신앙 고백이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어떤 것을 믿고 어떻게 고백하는지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아닌 성도 자신의 생각과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우리 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 나치에 저항했던 본 회포 목사 바로 이런 분이 고백교회 백핸트리스 무브먼트 고백교회 운동을 했었습니다 바로 이분이 그런 분들입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반석이란 예수님께서 지금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반석이란 베드로도 아니고 그의 신앙고백도 아니고 또 그를 따르고 있는 성도도 아니고 그들의 신앙고백서나 사도신경 같은 것도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믿느냐도 아니고 저 유명한 자가 저 사람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반석이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르치고 있죠. 그로해금 그러한 신앙 고백을 하게 만드신 그 원인자 바로 하나님 자신, 오늘 우리에게 보이는 예수 자신을 가르치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금방 알수 있죠. 아주 이 반석이 누구를 가르치고 있는지 아주 자명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생활을 했는데 성경은 그 이스라엘을 따르던 반석이 있었다. 반석이 있었는데 이 반석이 이스라엘을 따라다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세가 그 반석을 지팡이로 내리쳤을 때에 그것이 그 자리에서 쪼개져서 어 생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그 사막의 갈증을 해결하게 하고 이스라엘을 그사막의 권세에서 이끌어내었지요. 여러분 이 판서 누구십니까? 오늘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의 입으로부터 이 위대한 신앙고백을 이끌어내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그로하여금 이러한 신앙고백을 하게 하시는 그 원인자 하늘에 계신 예수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죠. 그리고 그러하금 이러한 한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러하금 이러한 고백을 만, 만들어내게 하시는 그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바로 이 교회의 반석이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확실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누가 이 교회의 기초 반석이십니까? 누가 이 교회의 근원자, 원인자이십니까?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이 그 주인공이십니다. 베드로도 아니고 그가 내뱉은 신앙고백의 말도 아닙니다. 유능한 목사도 아니고 성도들도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사람에게 주목을 하게 되면 은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분명 베드로는 아무도 하지 못하던 그는 신앙 고백을 할수 있었던 위대한 예수의 제자이지요 그에게 무슨 위대한 능력이 있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는 그 대답을 한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다음 구절이죠 그 다음 구절에서 그의 정체가 무엇이라라고 밝혀주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이라 했습니다 죽임을 당하러 가시는 예수를 막아선 베드로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한 인간 겉으로는 예수를 위하는 척하지만 자기 손에는 천국의 열쇠를 거머쥐지만 실상은 사탄이지요 성자 예수마저 순종하고 있는 바로 그 성부 하나님의 그 뜻을 가로막고 있는 그러한 인간 그것이 바로 베드로인 것입니다 바로 그 위에 교회가 세워졌을까요? 또 그의 말에 교회가 세워졌을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그 기초이십니다. 그래서 교회에 어떤 훌륭한 목사가 있건 무슨 사도가 있건 그것은 거치장에 불과한 것입니다. 교회가 무슨 프로그램을 하건 무슨 누굴 돕건 또는 위대한 건축, 건축물을 남기건 그 본질은 하나님께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보이는 것에만 집착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도 우리가 사람이니까 우리는 보이고 들리고 손에 잡히는 것에 집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는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바로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사탄의 탈을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복 받은 그 베드로에게 주목하지 마시고 또 천국 열쇠를 쥐고 있다라는 그 권세를 가진 그 자에게 주목하지 마시고 바로 그에게 그러한 복을 주시는 그 예수께 여러분 주목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누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까? 그러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베드로에게 복이 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그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늘에 있는 내 아버지. 여러분은 바로 그 아버지라는 말씀에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전히 베드로가 그래도 복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참 고집이 센 겁니다. 그 고집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늘에게 있는 내아버지시더라하이데베르기 요리 문답을 보시면, 54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거룩한 우주적인 보편 교회에 대해서 무엇을 믿습니까? 이 말은 사실 우리가 예배 시간 중에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 중에서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통을 믿으며 할때 그 거룩한 교회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거룩한 교회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이것은 사실 짧게 만든 표현이고 우리 그 원문을 보시면은 원문을 보시면은. 거룩하고 우주적인 그리고 보편적인 하나의 교회를 믿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하고 우주적이고 보편적이고 하나인 교회 이렇게 다섯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라틴어로 읽어드리면 et unam sanctam catholicam et apostolicam ecclesia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섯 글자입니다. 다시 한번 unam sanctam catholicam et apostolicam 에클레시엄 다섯 글자입니다. 우남이라는 말은 하나의 교회란 뜻이에요. 하나, 우나. 왜 하나의 교회냐면은 베드로에서 시작된 그런 교회도 아니고 그의 신앙고백에서도 출발한 그런 것이 아닌 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교회. 그다음에 쌍땀 거룩하다라는 뜻이거든. 이것은 다른 모임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안에서 서로 서로 지배하기도 하고 굴복하기도 하고 찢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다. 그런 것과 상관없다. 쌍당 거룩하다. 세 번째, 카톨릭함. 이 말은 마치 우리 듣는, 듣기에는 로마 카톨릭 교회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보편적인 이런 뜻을 가진 형용사입니다. 보편적이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어디에나 있는 지리적으로 제한되어 있거나 인종이나 언어로 나누어지지 않는 그러한 보편적인 교회다. 누구나 올수 있고 누구나 다 성도가 될수 있는 그러한 교회다. 차별이 없다. 이런 교회입니다. 맨 마지막에 아포스톨리캄 그 사도적인 이런 뜻인데, 사도적 교회다. 우리 교회 저 맞은편에 보시면 은아포스톨리스케아르크라는 곳이 있어요. 그런 교회, 이런 뜻은 아닙니다. 음, 사도적인 교회 이 말은 우리가 그예수님이 열두 제자였던 그 사도들 그 사도들의 전통을 따른다거나 또 그들의 유물을 보관한 그런 교회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원래 뜻이 아포스톨리함 보냄을 받은 자의 교회다라는 뜻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 집사를 일을 잡은 자 이렇게 하고 말하는 것처럼 아포스톨리함 사도적이다 이 말은 보냄을 받은 자의 교회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보냄을 받은 자가 누굽니까? 선교사, 목사 아닙니다 여기서 보냄을 받은 자 이것은 바로 성령을 지목해서 가르치는 말이에요 왜 성령이 성령이냐 바로 성령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가 다시 승천에서 올라가셔서 하나님께로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신 자 이것이 성령이십니다 보혜사 성령 그래서 아포스톨리함 이런 뜻은 성령에 기초한 그런 교회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에클레시 암 교회라는 뜻이 붙어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불러모은 우리들이라는 뜻이죠 이렇게 교회라는 것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께서 주인이 되셔서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온 성도들로 이루어진 이러한 곳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성도라는 모임이 보이겠지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근원이지요. 원인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주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곧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는 목사에게 의지하지도 마시고 다른 성도들에게도 의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프로그램으로요. 만족하지 마시고 교인들에게서 서로 어떤 위로를 얻지 마시고 오직 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위로를 삼고 만족을 얻으시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 예, 고모니오 쌍토룸 거룩한 교제를 이루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의, 주의 이 거룩한 교회는 하나님께서 원인이 되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천국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우리의 근원 되시고 원인자 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시고 그 하나님을 찾게 하옵시고 그 하나님만으로 모든 만족을 얻는 위로를 삼는 그러한 자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에 자신의 그 하나 되신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주시고 알려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며 살수 있는 그러한 자되게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앞에 교회에서 알려드리는 소식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다음 주 이렇게 예배 마친 후에 2시 반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2021년도 정기 공동의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들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예배당 안에서는 우리가 최소 인원들만 모여서 공동의회를 열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줌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께 라이브로 방송 되겠습니다. 여러분께 일방적으로 방송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이 줌은 여러분들이 참여하셔서 의견을 말씀하실 수도 있고 또 의사를 개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사전에 잘 숙지하셔서 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연습을 하셔서 공동국회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를 결정하는 방식이 조금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앞에 미리 이 모든 의사결정 자료들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시간을 내셔서 꼼꼼히 좀 읽어봐 주시고 또 파악해 주시고 또 이것을 여러분께서 공동의회 때에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동의해 주시고 제청해 주시고 허락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허락하시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구글 문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께 전달하겠습니다 이것들도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건데 잘 이용하셔서 여러분들의 의사를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 기도 찬송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